제가 최근에 대상포진에 걸리면서 며칠 동안 푹 쉬게 되었는데요 쉬는 타이밍에 맞춰 광고 하나가 들어와 오늘은 그 게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소개할 게임은 소울시커 여섯 번째 기사단이라는 게임으로 이미 2년 전에 출시했지만 최근 신서버를 오픈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오래된 게임인 만큼 게임에 안착하는 방법과 어떤 컨텐츠들이 있고 다른 게임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이 게임의 장르는 수집형 rpg 게임으로 이런 장르의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리셋마라를 통해 1티어 영웅을 가지고 시작하면 좀더 수월하게 게임 진행이 가능한데요 최근 신서버 오픈과 함께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고 초반에 얻을 수 있는 재화가 다른 게임보다 많아서 리셋마라를 시도해서 좋은 영웅 한두 마리를 챙기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총알이 많으신 핵과 금러분들이나 리셋마라 따위로 나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의 영상을 스킵하시고 뒷부분의 영상부터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셋마라는 튜토리얼을 최대한 빨리 스킵하고 영웅 뽑기만 진행하면 4,5분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부터 리셋마라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신규 서버 3서버로 설정하고 게스트로 로그인을 한뒤 게임에 들어갑니다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길지 않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깐 보셔도 되는데 리셋마라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바로 스킵하고 튜토리얼로 들어갑니다 대사도 최대한 빠르게 넘기고 가이드해주는 스킬들을 사용하면서 스테이지를 빠르게 클리어합니다 소울시커는 기본적으로 3마리의 영웅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데 한 명씩 태그 영웅을 설정해 전투 중에 교체가 가능했었는데요 다른 수집형 RPG 게임처럼 영웅마다 속성이 존재해 다양한 조합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리셋마라 할 때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속성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바로바로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기초적인 튜토리얼이 끝나면 모험에 대해 설명해주는데 조금 귀찮겠지만 첫 번째 모험까지는 가이드대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때부터 2배속을 사용할 수 있는데 좀더 빠른 리셋 마라를 위해 바로 2배속을 눌러주는 센스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첫번째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팀 관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두번째 스테이지로 강제로 입장을 시키는데요. 이때 바로 우측 상단의 중지 버튼을 누르고 로비로 돌아가시면 튜토리얼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편에 쌓여있는 보상들을 받고 좌측 메뉴 창을 열어 출석 체크에 들어가면 특별 출석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오성영웅 확정 소환권을 받고 바로 로비로 빠져나옵니다. 그럼 기본적인 보상은 모두 챙겼고 여기에 추가로 신서버 오픈 이벤트로 뿌려진 쿠폰들을 입력해야 되는데 빠른 입력을 위해 쿠폰 리스트는 영상 설명에 추가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쿠폰을 입력하면 20회 정도 돌릴 수 있는 영웅 소환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선별 소환에서 얻고 싶은 영웅을 설정하고 뽑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등급표를 참고하시고 영웅을 정하시면 되는데 저같이 신중하게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약간 선택 장애가 와서 쉽게 영웅을 선택할 수 없는데요 애매하다 싶으면 저랑 같은 방식으로 육성 방향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반에는 풀덱으로 육성방향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첫 결제 이벤트로 풀속성 딜러 한마리를 주고 개인이라는 성능 좋은 1티어 영웅을 컨텐츠에서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풀덱은 나랑 맞지 않는다 남자는 암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감에서 영웅들의 스킬이나 컨셉 을 확인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속성에 따른 장단점은 공식 카페에 있는 정보를 공유 드리니 참고 정도만 하시고 속성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든 준비가 끝났고 기다리던 뽑기 시간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뽑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실패입니다. 이렇게 뽑기를 실패하면 리셋 마라를 다시 해야 됩니다 좌측 상단에 계정 UI를 누르고 계정 탭에 있는 로그아웃을 터치하면 간단하게 계정을 날릴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게스트로 로그인해 앞에 설명드린 방법을 반복하면서 1티어 영웅을 노리시면 됩니다. 이게 하다보면 욕심이 생겨서 못 멈추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을 해야 게임을 빨리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리산마라의 설명이고 지금부터는 소울시커에 어떤 컨텐츠가 있고 다른 게임과 다른 부분은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모험은 다른 수집형 RPG 게임과 크게 다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컨셉이 다른 10개의 난이도는 일반, 영웅, 신화로 나눠지는데 스테이지마다 별을 획득하면 다이아랑 영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리셋마라만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면 일반 난이도는 별다른 문제 없이 빠르게 쭉쭉 밀수 있었는데요 일반 난이도를 끝까지 밀면 수북히 쌓여있는 다이아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쌓여있는 다이아로 뽑기를 하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세나처럼 영웅을 한 단계 한 단계 진화시키고 메인 영웅을 성장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벤토리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초반에 얻은 다이아를 뽑기로 모두 탕진하지 마시고 일정 수량만큼 인벤토리 공간을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뽑기에는 무기, 방어구, 룸 뽑기도 있는데 생각보다 장비와 관련된 소환권들은 많이 뿌려주고 있어서 초반부터 너무 이런 곳에다가 다이아를 사용하지 마시고 속성에 맞는 영웅을 어느 정도 뽑는 것이 좀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뽑아야죠 저는 돈이 없지만 못 참고 뽑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모험을 어느정도 돌리고 계정 레벨을 올리면 파견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이전에 오픈한 게임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었습니다 경험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아르메스 신전을 시작으로 장비와 룬을 획득할 수 있는 버려진 요새와 악마의 던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한의 탑 방식의 영웅의 탑이 있었고 혼돈의 미궁이라는 컨텐츠를 통해 속성별 영웅의 능력치를 강화시킬 수 있는 특수한 재료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pvp 컨텐츠로 아레나와 로얄 럼블까지 컨텐츠의 종류는 무척 다양했었는데요 특히 부대구 pvp 대전을 펼칠 수 있는 로얄 럼블은 컨텐츠의 완성도도 높고 전투 자체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끝> 또한 길드 대전, 길드 레이드 등 커뮤니티와 관련된 컨텐츠들도 준비되어 있었고 가장 참신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경매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실제 다이아를 사용해 뽑을 수 있는 각종 장비들을 유저들이 직접 판매 물품으로 등록하고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마일리지를 통해서만 해당 장비들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장비들은 모험 이 다른 컨텐츠에서도 수급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노력만 한다면 별다른 현질 없이도 게임에서 얻은 장비를 판매하고 원하는 장비를 경매장을 통해 구할 수 있었는데요 MMORPG에서만 봤던 경매장을 수집형 RPG 게임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좀 새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럼 소울시커는 이미 모든 엔드 컨텐츠들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고 나름 개성있는 시스템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전에 해보고 싶었지만 었 기존 유저들을 따라잡기 힘들어서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오픈한 신서버에 접속하셔서 이벤트 보상도 받고 새롭게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광고를 받았을 때는 너무 오래된 게임이라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막상 게임을 해보면 생각보다 완성도도 높고 그래픽도 못 빠질 정도는 아니라서 할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신서버 오픈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보상을 뿌리고 있었고 빠르게 성장시키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알려드린 쿠폰 말고도 다이아와 장비 소환권을 받을 수 있는 공식 카페에서 진행하는 두개의 인증 이벤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방송 시청 인증 이벤트는 공식 카페에 가입하시고 이벤트 방송 시청 인증 게시판에 들어가서 제목을 노비방송 시청 인증이라고 쓰고 서버 닉네임 게임 계정 아이디를 입력하고 제 영상에 스샷을 찍어서 올리시면 다이아 300개와 고급 무기 소환권 5개 고급 방어구 소환권 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게임 설치 인증 이벤트는 방송 시청 인증 게시판 바로 아래에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제목은 대충 게임 설치 인증 이라고 쓰시고 방송 시청 인증과 동일하게 서버 닉네임 게임 계정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게임 화면을 캡쳐해서 올리시면 다이아 30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상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짜로 제공하는 보상이니까 간단하게 스샷 찍으셔서 이벤트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울시크 광고와 별개로 노비TV가 구독자 3만 명을 달성했는데요 채널을 2년 정도 운영하면서 구독자분들에게 한 번도 이벤트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이 영상을 통해 구독자 3만 이벤트도 같이 진행할까 합니다 구독자 3만 달성 이벤트 참여 방법은 노비TV의 구독자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해당 영상의 화면과 구독 버튼을 같이 캡처해서 화면에 나오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목을 유튜브 아이디와 3만 구독자 이벤트 참여로 써주시고 간단하게 응원의 메시지와 캡처 이미지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구글 플레이 기프트카드 만원짜리를 총 30명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구독자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힘들게 영상을 만들어도 조회수 5회, 10회가 나와서 좌절할 때가 많았었는데 항상 찾아오셔서 재밌다고 칭찬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구독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좋은 영상과 이벤트로 구독자분들의 은혜를 조금씩 갚아보겠습니다.